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19일 정기 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고요 점검 내용은 신규 황운의땅 사토의 언덕이 추가되고 해당 지역은 5월 19일부터 별도 안내식까지 열려있습니다 뭐 진입방법 두가지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뭐 그냥 평소 황운의땅 들어가는거랑 똑같고요 진입조건이 레벨 70부터 91까지 구간이고 전투력은 58만6천에서 69만5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특화 개편이 이뤄지는데 대상은 매지션, 워로드, 블레이더, 아처, 나이트 총 이렇게 다섯가지 캐릭터가 먼저 바뀌는 것 같네요 우선 매지션 특화입니다 매지션 기존에 정신력이 올라가던 이 특화가 변경 후에는 명중으로 바뀌었네요 3단계인 명중 6 7 2이총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화 스킬은 적 처치시 일정 확률로 집중력 한계로 획득하는 스킬인데요 어, 처치시 확률은 좀 줄어들었지만 발동 대기 시간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어, 일단 상향인 것 같지만 애초에 이 스킬은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스킬인 것 같고요 저 매지전 세 번째 스킬인 정신력 물약 사용 시 20% 확률로 20초간 정신력 물약 회복력 증가하는 그런 스킬인데요 어, 해당 스킬은 적 처치시 5% 확률로 바뀌었고요 20초 동안으로 되어 있던 효과 시간은 10초로 바뀌었고 대신 콜타임이 없습니다 대신 콜타임이 없기 때문에 처치할때 5% 확률로 계속 터지면은 계속 물량 효과가 이렇게 증가한 상태로 바를 수 있겠죠 매지션은 일단 명중이 바뀐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난 버프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워러드입니다워러드도 기존에 있던 정신력 증가하는 해당 특화가 상태 이상 장화로 바뀝니다 총 1퍼 2퍼 하나씩 올라서 최대... 3렙인 3% 오른다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폭주 상태 종료 시 30% 확률로 획득하던 이 활력이 폭주 상태 종료 시 50% 확률로 40%의 활력을 획득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해당 이 스킬은 종료때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획득하는 활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건 버프인지 너프도 아니고 너프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상태인 것 같네요 워러드는 체감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세번째 블레이더입니다 블레이더 분노승화라는 특화가 피격시 5% 확률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스킬인데요 쿨타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회복량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격시 5% 확률이라 이 확률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스킬은 좀 체감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피격시니까 맞을 때 발동하는 스킬이겠네요 애초에 생명력 회복 자체도 퍼센트가 뭐 1.52% 뭐 이런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해당 스킬은 좀 체감이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블레이더의 두번째 특화는 이제 공격시 확률로 출혈을 일으키고 어, pvp때는 대상의 방어력까지 감소하는 스킬인데 이 해당 스킬이 공격시 5% 확률이던게 3% 확률로 더 내려갔고요 발동할때 출혈이 아닌 추가 피해로 바뀌었습니다 총 150%만큼 추가 피해가 들어가고요 좋은점은 쿨타임이 붙습니다 발동 대기시간인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공격시 이 3% 확률만 계속 터져준다면 은 추가 피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딜리 상승에 대한 체감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레드의 마지막 스킬 속전속결 적 처치시 5% 확률로 5초간 증가당 공격력 양들이 어, 똑같이 적 처치시 5% 확률이고요 5초간 증가당 공격력이 2배인 10초로 증가하고요 대신 1렙 2렙때 증가당 공격력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3렙까지 다 찍는다 보면은 어 오히려 지속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버프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블레이드엔 경우는 이 깊은 상처 말고는 큰 체감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인 아처입니다. 아처는 적첫치시 획득하던 이 명중 5초간 증가된 이 명중이 적 처치가 아닌 공격시 5%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건든 게 없고요. 그나마 좋은 게적 처치가 아닌 공격시 5라는 거죠. 어, 계속 패치를 통해서 현재 아처 기본 평타도 공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 공격시 5%는 어, 좀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트 특화 불패 신화라는 이 특화 스킬이 바뀌는데요. 효과와 쿨타임은 그대로고요. 발동하는 어, 이 생명력 퍼센트만 상향되었습니다 25% 때 발동하던 이 스킬이 35%에서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좀더 많이 있을 때도 이 보호막이 펼쳐진다는 거겠죠 특화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패치나 그때 이제 다른 캐릭터들 특화도 또 변경이 되겠죠 다음은 차원 난투전 보상에 대한 변경입니다 승리와 패배 서버 동시에 용사의 증표 개수가 증가되었고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총 6배가 증가하였네요. 승기 서버에서는 기존 10개에서 60개가 되었고요. 패배 서버는 기존 5개에서 30개로 증가했습니다 개인 순위 보상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기존에 55개로 봤던 이 용사의 증표가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00위권 바깥에는 이제 순위 보상 변경이 없다고 적혀있네요. 차원 난투전 이벤트 상점의 변경 상급 영웅, 영웅장비 상자가 없어지고요. 기존에 신규 상품이 두가지가 추가됩니다. 방어구, 무기, 상자랑 장신구 상자로 바뀝니다. 어 제가 이걸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 장비에 다 포함됐던 무기, 방어구, 장신구를 이렇게 나눠서 더 획득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개수는 무기, 방어구는 60개, 장신구는 총 30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원 난투전, 점수 획득 및 몬스터 처치 개선 다른 변경점은 기존의 처치시 20점 획득 어시로 5점을 획득한게 처치시에는 30점 획득 어시는 1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난투전에 최종 보스인 카르나프는 어 이렇게 음 점수는 좀더 떨어지게 되네요 떨어지고 3등은 그대로 4등부터 100등은 이제 점수가 이렇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해 몬스터 등장 개체수 증가시키고 특수네임드 버프 생성 주기를 단축한다고 되겠네요 그리고 경계에 집중 효과가 변경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5분 동안 PVP명 중 2,000 증가하던게 5분 동안 PVP명 중 5,000 증가하고 간통이 10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다음은 아이템 수집 내 캐릭터 레벨 달성 수치항복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레벨 95에서 99까지고요 다음은 등급 상관없이 거래 가능한 수집력 수정 조각품을 창고에 보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창고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높은 등급 아이템 획득 안내 메시지가 변경된다고 되었습니다. 어, 희귀 일반 강화할 때 나오는 그 시스템 알림이죠. 이제 일반 등급은 12강을 성공해야지만 나타나고요. 희귀 아이템은 장비에서는 10강 성공시 장신구에서는 8강 성공시 아티팩트도 8강 이상만 희귀 번지는 10강 이상만 이제 시스템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다음 가방 내 아이템 목록에서 재화 아이템이 제거됩니다. 이 제거의 대상은 길드주와 사냥의 증표 붉은파서주와 파란새우주와 노란고래 좋아 검은문어 좋아 이 해당 제거는 인벤토리에서 그냥 안 보이게 가리는 겁니다 인벤토리에 안 보이게 가리고 골드와 동일하게 가방에 보이지 않고 상단의 재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벤토리 차지하던 개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편의성 패치로 아주 좋게 바뀌었죠 이벤트 변경사항이라고도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200일 기념 7일 출석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200일 기념 선물이 담긴 타타피의 보쯤을 찾아주세요 이벤트가 추가되네요 어 해당 내용은 아직 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나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상점인 학자인 학원 상점이 종료됩니다 오늘 이제 얼마 몇시간이 안 남았는데 표본 싹다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업데이트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아쉽지만 추가 특화 포인트를 얻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스킬 교본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고가 드랍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5월 안으로 나온다고 분명 개발자 편지 얘기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말이 없는 거 봐서는 아마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생산에 대한 개편도 계속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생활 콘텐츠 아주 할게 없죠. 레벨 올려도 할게 없고 재료를 모아도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빨리 좀 개편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v 4에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